오군 탄신이를 맞이해서 우리 가족만의 여행을 왔습니다. 집을 통째로 빌렸어요. 쥐 자, 들어가면 대박 어디 왔죠 오늘? 그렇지. 오늘 보근탄신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만의 여행을 왔습니다. 요새 언택트 시대 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접촉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곳은 여기 골든세드풀빌라인데자 이런 식으로 독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여기. 이 집을 통째로 빌렸어요 보시면 이렇게 3층 어, 단독 주택을 주택처럼 되어있죠 타운하우스처럼 요곳을 통으로 우리가 내집 마냥 아빠가 오늘 샀어 이 집을 들어라 어? 자 저리 일로 오세요 들어오면 자 대박 수영장에 무려 11m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다 써요 우리 가족이 딴 사람들 영향 절대 받지 않고 이 공간을 전부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베드 있고 야외에서도 이제 이렇게 제 바베큐 하시면서 수영도 즐길 수 있고 저쪽 보면은 다이렉트로 룸이랑 바로 연결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단독 풀 빌라를 전세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겨울이 돼도 온수풀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다 차양막이 되어 있어서 뭐사계절 언제라도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희가 같은 곳을 두번 이상 오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도 굉장히 좋아서 또 오게 됐고요 건물도 여기가 뭐 단체로 8인부터 15인 뭐 이렇게까지 이용하다 보니까 룸이 이렇게 넓어요 자 우리 아들은 벌써부터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거실에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 오픈을 하게 되면 수영장이랑 이렇게 바로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도 부모 눈에서 이렇게 볼수 있어서 시선 처리가 잘 돼서 너무 좋죠 결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빠 생일. <웃음> 아빠 생일이라서 오늘 놀러 왔죠? 네. 예, 좋아요? 네. 여기 작년에도 왔었죠, 우리. 네, 진짜 요 네. 응, 그래 응. 좋아서 또 왔죠. 수영장 10m짜리. 어? 결이 혼자 다쓸수 있어요. 예. 음. 자, 그리고 여기가 이 건물을 통째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층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렇게 베드가 방 하나에 있고 이쪽으로 오시면 또 베드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각 층마다 화장실도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요 1호 방이 마음에 들었던 게 내가 여기서 있다가 밤에 3층에서 어. 3 그다음에 요게 있어요. 아. 여기서 딱 냉장고가 냉장고에 술을 넣어 놓고 여기서 제대로 깔아지면서 여기 이렇게 3층 테라스로 나가시면 다 인조 목이라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밑에는 야외 수영장이 되어 있어요. 저쪽에도 다 수영장이 마운틴 아, 뷰로 종사할 수 있고 저희가 묵었던 곳이 작년에 묵었던 곳이 저쪽이죠 음. 자, 그래서 오늘 고근 생파를 멋들어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야 헛둘헛둘헛둘 이렇게도 하고 그렇지 반대로 그렇지. 자, 입수물 따뜻해, 괜찮아, 걔라. 우와. 어? <웃음> 우와. 우리아들 우와. 우와. 우 어? 자, 아, 이제 애들이 놀기 시작했죠? 가장 좋은 거, 여기서, 거실에서 애들 노는 걸 편히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폴딩도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애들 노는 거를 볼수 있어요.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어, 됐습니다. 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웃음> 아, <웃음> 쟤들 <웃음> <웃음> 여기 카페에서 커피도 왔는데,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도 있죠. 자, 애들이 주스를 먹고 싶다고 하니, 우리 이렇게 냉장고도 뭐 대형 사이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ABC 유기농 애플. 자, 배달을 가야죠, 또. 이게 좋은 게, 이게 수영장이나, 바로 이렇게 앞에 대어 있으니까 어 애들한테 애들 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좋아.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빠 생일. <웃음> 거기 안에 들어가서는 먹으면 안 돼. 어. 저이 응. 그래, 여기 어때요? 어? 어 따봉. 아빠 보 보고 얘기해야지 좀. 어? 자 이제 바베큐 타임이죠? 이렇게 바베큐를 신청하면 이렇게 해주십니다. 양갈비 칼키사 앤 오리 앤자 빨리빨리 갖다주세요. 네. 내일 네. 축하 오늘 축합니다 사랑하는 고군의 가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고기 먹다가 살짝 아, 커피가 땡겨서 여기 바로 옆에 또 이렇게 카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커피도 주문해서 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메뉴도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저희 네. 라떼 하나 네. 아메리카노 한잔 따뜻한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네준비해드릴게요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맞아요 원피스를 좋아하시나봐요 이제 이렇게 커 피도 해주십니다.